와 <미을 sniff moż estád 냄> <어차피> <이> 어, 진짜 실제라니 이게 한나한나한나 나. 한 나. 아니, 나이수 신기하지 않나? 반대이주로. 래가지고 다비로. 아니 아, 어때? 우와. 안녕. 아, 안녕. 아, 호우야, 아, 안녕. 안녕. 마오리야 백조도 있지. 봐봐봐. 백조. 아, 있지. 엄마. 아, 그, 그, 그, 그, 어, 어, 이게 실고 어, 아니, 반갑다고 이렇게 나이기 어. 아, 어, 아니, 나 짓을 한 거잖아. 아니, 반가워. 이 안녕 해 줘. 너이 봐봐봐. 잘 있어서 근질근질하아 지금. 다 넣은 도그 아 홍아기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요 안에 있단다, 아니, 홍아기들 만났다 그치? <웃음> <웃음> 아니, 어? 아니, 뭐, 아, 아빠 홍어 아니 아빠 홍어 떡같아 아이 뭐다 선물했어 너무 흥분했어 어? 아니 아빠 홍어 떡같 <웃음> 아니 아빠 홍어 어때? 아빠 홍어 어때? 어? 아빠 홍어 똑같아? 아빠 팔 빠졌다, 팔 빠졌어. 아니 홍어 보여준다고. 응? 아니 이렇게건너 줘야 되겠다. 사람이 끝에. 그러네. 어? 따라한다. 까까. 아니 뭐라고 해? 까까. 아니 까까 해까홍어 어떻게 울어? 홍어 어떻게 뭐라고 했어? 까까. 까까. 까까. 아, 바람이 너무 쎄. 바 응, 바까으로 바깥으로서. 바깥으로서. 바깥으로서. 바깥으서 바깥으로서. 바깥으로서. 바깥서바깥으로깨바깥으로네서서 뭐 불러라 아니야. 아 지쳤어? <웃음> 아, 아니 힘드니까. 맞아. 에이 지고 다 이거. 올라 올 <웃음> 아니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응 올라 와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아 올라 올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 음, 지금. 너무 예뻐. 너무 고뻐너 아, 예뻐. 너무 예 최고. 무 예뻐. 너 엄마 최고. 무 예뻐. 너 엄마 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 어? 이제 어디 가볼까? 아이고, 여기 아세요 음, 여기에. 여기, 여기, 여 있어. 여기 갈 거야. 응, 어디 갈 거야?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오오 여기. 우와. 아, 이 이제 바바바 어. 이니까멋 아, 진짜 크다. 음. 진짜 크다. 중국 정이야 중국 전이이야 중국 정원이야 아, 중국 야중이 아, 중국 정이이야 중국 이야 중국 국전이 <웃음> 아, 중국 야 중국 정이야이이야이 반대편은 프랑스 정원인가요? 프랑스 정원을 보겠습니다. 아, 뭔가 저택 같은 느낌을 낸 거네. 오, 예쁘다. 잘 걸어 오네. 잘 걸어 오네 기분 좋아요, 애기. 의자 앉아. 응, 의자. 응. 아, 이거... 네. 네. 네. 네. 아, 어 응응응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잘응는응 음. 아, 아. 아니,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웃음> <웃음> 아빠 엄마 o u l d 엄마 열심히 하고 있 How w 게 u l d you l 응, 아 언니 막 그런 먹는 <웃음> 응, e 가 h i s I'm c o m i 가 g I'm c 니 아니 차가워, 아 coming. I'm c 차 m 응. 조 g i 줘야 돼. 차 나나 먹어야 돼 그럼 바쁘자 음. 더 빨리 꺼낸자고 음. 아니 진짜 잘한다 이제 응 음. 닭이 음? 음. 음? 입을 야안 아니 안큰거집다야 <웃음> 아, 아, 아, 안에 물을 응? 신중하다 신기해 와아니야 <웃음> 아유, 이거 았나자라 쓰고. 자, 잘 응. 응, 이제 이는 된다. 잘라놓거 먹어. 응. 제일 큰 거. 응. <웃음> <웃음> 응. 이거 짜지면 이제 이게 응. 그만. 응, 아아 응. <웃음> <안 좋아. 안 웃음> 아, 이건 네이나 <됐는데. 웃음> <수치 갖고 왔나. 웃음> 뭐였는데? 한 만원인데. 식당. 먹더라. 산식당. 그래. 아니 너무 많이 먹었어. 음. 이거 먹는 거야나다 먹어. 저까있는 거. 더 이상 볼게 없어서 내가 나서. 한우치가 또. 넷. 다칠아 너무 힘 어? 어디 버릴 데 있나? 응. 다 버릴 데 있어. 일단 일단은 그대로 그냥 안 했다 이 얘기로.